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어디 하 해봅시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숫자, 지금 개요니까 숫자 연산법이에요. 숫자 연산법. 응. 숫자 연산법 책 어, 숫자 연산 연산이 아니고 연상이다. 연상법. 숫자를 두뇌 속에 들어있는 어식을 가지고 두뇌 속에 들어있는 어식을 가지고 이것을 연상을 시켜가지고 숫자로 표출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심리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숫자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행동 심리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습성 심리를 푸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섭성 심리를 풀어내는 거다. <웃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웃음> 자, 숫자 심리 테스트인데, 우리 두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형상화 시키갖고 숫자로 순분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논리에 따라서 순분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단계가, 우리가 일반 그 운세 상담할 때는 전 카드를 다 이용했지만은, 이 심리 테스트에서는 1번부터 9번까지 카드만 이용해요. 1번부터 9번까지 카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드 중에서는 숫자 연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1번부터 9번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에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순서 4개에 이네개 카드는 1번부터 9번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를 차례대로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그사람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상담한다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이 숫자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러면 상담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천재로 해서 상담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카드는 우리는 어떻게? 1번부터 4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아, 아니요. 1번부터 4번이야. 1번부터 4번. 그 다음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1번부터 5번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7번 카드를, 1번에서 7번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1번부터 8번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그럼 총몇 장이고?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이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학생들의 두뇌, 학습 이것을 위해서는 1번부터 다시 1번부터 9번까지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총 11장이지.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이네. 그지? 자, 열 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운세 삼담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우리는 귀신과 관련돼서 심리 상담은 또 달라요. 요거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공급을 해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고 상담, 상담이 될때때 때 되면 저 사람들이 벌써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요렇게 딱 나오게 되면 요렇게 딱 치고 나는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딱 치게 되게 되면 나는 누구와 상담을 하고 싶다고 딱 눌리나라고 자기가 견을딱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친이 숫자가 딱 뜨면서 나는 그 밑에 설명이 딱 나와요. 나는 그냥 읽어주면 돼. 그러면 내인데 돈이 와. 그런데 이게 기계적으로 하려니까 내가 직접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우리는 풀어주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남사들이 이것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갖고 우리가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푸는 거는 어떻게 해? 자, 1번 카드는 영혼카드. 적어볼래요? 영혼. 자, 첫 번째 카드는 영혼카드를, 영혼카드요. 요거는 인간카드요. 요거는 귀신카드요. 요거는 인연카드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영혼카드가 되겠고, 이거는 귀신카드가 되겠고, 이거는 인간카드가 되겠고, 아, 이거는, 이거는 인형카드 인간카드가 카드. 인간. 인간. 응. 인형 되겠고, 이거는 인형카드가 되겠고, 이거는 영혼카드가 되겠고, 그리고 8번은 인간카드가 되겠고, 이거는 영혼카드가 되는 거요 이거 순분대로 우리는 쫙 풀어가는 거야, 시스템상에서. 그러면 이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탈라알 치고 넣게 되면 이것만 갖고 상담하는 거야. 여러분 벌써 다 알아. 이 사람이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도 싹다 아는 거야. 어떤 심리로 어떻게 됐어? 그래서 내가 그 백스코 가서, 이거, 그, 상단 실습할 때, 카드 네분을 딱, 먼저 뽑죠? 네분딱 뽑게 만든다. 하나, 하나, 하나. 해 해가. 그것만 갖고, 요만 갖고 다 풀어보는 거야. 뒤에 네 거갈 것도 없어. 그러면 뒤에 네거 가는 거는 어떻게 해? 덤퍼, 덤퍼. 이렇게. 그래서 네개 카드는 1번부터, 컴퓨터로쓰는 1번부터 9번이고, 그다음에 실제 상담할 때는 1번부터 14번 카드까지 이네개 그렇게 우리가 실제 실전에서 할 때는 이거는 1번부터 14번 카드예요 쭉 영원 카드 전체 영원 카드 전체를 놓고 푸는 거예요 영원 카드 전체 음. 직접 상담할 때는 1에서 그러면 이 카드 유형들이 달라. 그지 그래서 카드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지 심리 상태를 훈에 안 깨뚫어. 영혼은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주변에는 어떤 작용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다. 이까지다 알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 같은 응? 아니 힘들린 사람 같아. 힘들린 사람. 같아.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다 이거는 논리다 논리,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어떻게 일반 타로 카드는 뭐 그림만 쭉 있고 순분만 있을지 그거 는이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내가 같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상태, 나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상태. 외부에서 작용하는 이런, 어, 다른 외부 어, 힘들의 작용,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의 작용까지도 사거리 다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게는 엄매히 신기하겠나, 그제? 그래서 일반 카드의 이런 것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카드가 이게 완벽하지를 못해가지고,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그, 음, 어, 그림도 형상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단지 숫자만 가지고 숫자 심리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분량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통합적으로 표지만은 여기는 감옥이 여러 가지 감옥이 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내민 심리 분석법, 그 다음에 행동시성심리 분석법 그 다음에 응? 행동심리 분석과 타로 상담법 타로 마스터 운세상담법 심리 테스터 연산법 이래가지고 이게 한과라는거예요 한과 한과다 대학교에서 한과의 그 과목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카드만 만지 버리면 카드 종류도 많은데 다 설명을 못한다면 그논리가 있어야 내가 나중에 책을 봐가면서 접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강의로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책은 어떻게 뭐 때문에 책을 볼까요 강의에 그 보태물 책은 집에서 보는 거다 그 강의할 때는 책이 필요 없다 그쵸? 책을 봐가지고는 체계가 안 음,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게 되면 게되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음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의사들, 의사들이 할수 없는 이런 내면 세계까지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인간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의식 세계도 다 풀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 상대방의 체면 도다 걸리게 만드는 거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금은 체면 수사들은 자기들이 기실이 힘에 의해서 체면을 자꾸 걸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아니고 이자가 체면이야 스스로 자기가 체면이 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 속에서 표출하지 못하는 잠재의 식을 이어 꺼집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잘못된 잠재 의식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근본적인 거.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자 예를 한번 들어 보자고요. 어 요새 그뭐 어릴 때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결혼 기피증, 남성 기피증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 그지?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이시험이 무엇 때문에 이런 기피증을 냉기피증을 안고 있는지를 우리 찾아 못 내잖아. 그래서 이 체면을 걸어 가지고 그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엄마를 막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추출해 내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기 빼 나중에 다음 다음 주에는 이 숫자 갖고 다기 빼기 한번 계산해 봐라 이래 갖고 쭉 계산해 보는 거야. 그걸 다고지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언제 무슨 충격을 받았고 심태다 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설문지 갖고 막쫙 하면 제애미나는 일들이 옛날에 네, 카카오 스토리에 일부분은 공개해놨는데, 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응? 당신의 핸드폰, 나는 모르잖아. 당신의 핸드폰 번호에몇 번을 다하고, 몇 번을 빼고, 몇 번을 대고, 곱해갖고, 나누게 되게, 당신은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당신의 핸드폰 번호는 어디, 어디지만은, 어디지만 당신은 몇년 전에 어떤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때가 가장 충격적인 이유고 그때 그것이 잠재의식의 징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체면을 그때 어떻게 갈까 그 시점으로 체면을 그는 거야 예. 체면은 채면은 무조건 체면 그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그게 되게 되면 의식 속에서 시간을 쪼개 갖고 그, 그 사건이, 사건이 발생된 해에 그 시점에 체면을 그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탄생됐다고 한다면 이 체면에 들어있는 이 잠재의식을 어디는 어떻게 해요? <웃음> 잠재의식을 끄집어냈다면 진단을 했다면 이 잠재의식을 끄집어내고 이것을 어떻게 해 새로운 잠재의식으로 교체를 하는 거야 그래야 이런 대인기피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심리적으로. 그런데 내가 이론만 있는 것이 실제는 아직까지 못해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갖고 실제 응? 영화음 응,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영화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돼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두뇌 가지고 과거 여행과 미래의 영을 동시에 할수 있는 거야. 과거 여행. 그것이 바로 브레미션 명상법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숫자 심리 테스트에요 그러면 시, 음, 숫자 심리 테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담은 전부 다 끝날 수 있어요 이것은 가장 복잡한 단계고 그런데 여러분들 카드 갖고는 몇장안 돌리면 돼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타로 카드 갖고는 심리 테스트 와 운세 이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운세를 심리 테스트와 운세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운세라는 것은 어떻게? 외병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푸는 것이고 심리는 어떻게? 내 정신적, 심리적 이 부분을 우리는 풀어 제끼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타로 카드를 이용하게 되는 도구로. 타로 카드는 이 도구로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소개하게 하면서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타로 카드는 이제 정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타로 카드가 각 장이 암시하는 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카드가 있다면 여기에 우리는 그림이 있고 여기에 천부경 글자가 있고 여기에 숫자가 있고 여기에 우리는 스페이드만 스페이드 이런식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요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자 그러면 이, 이 카드, 이 카드 내용, 내, 내용하고 이것이 우리는 내 종이 영혼, 인간, 귀신, 어, 인연, 이런 내 종류가 있다, 그제? 내 종류 1번부터 이런 식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스페이드라는 영혼 카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 속에, 여기에 우리는 뭐 희망, 뭐 계획, 자절 뭐 이런 글자들이 쭉 있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기가 힘드니까 카드 속에 다집어넣어어 카드만 보면 날수 있도록 카드 안에 다 집어넣은 게자 이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이 카드 카드 유형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카드 유형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천부경의 그 논리 논리에 의한 어떻게 에, 행동성 논리에 의한 행동성을 우리는 감찰을 할수 있도록 만들는 어 거예요. 그데참 선생님은 음? 책도 안 보시고. 다 설명을 다 카드의 카 카드 유형과 행동성을 우리는 이제 부가돼 갖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글자가 의미하는 천부경이 의미하는 천부경 카드 뜻 천부경 카드 뜻을 우리는 풀어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다자그 다음에 우리는 네번째는 노래서 이런 것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행동심리와 복합적으로 복합하다라는 거다이 심리와 운세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모든 것을 사진에 처음 다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점은 치지 마라 알겠죠? 점은 치지 마라 왜 심리 갖고 점치 점치 갖고 맞을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요 심리는 심리일 뿐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람이 런 했지 누가 뭐 연세대학교 심리학교 교수, 유명한 교수였다, 그지 텔레비노어갖고 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심리일까요? 요런 심리, 이렇게 말하면 요런 심리겠지요? 아, 그것이 아니라 요런 심리 하다가 어떻게 뭐가 팍대붙지 누군지 아시죠? 응. 한수가이 아니고, 항, 그런 거 있잖아. 뭐, 일 미스터 항이다, 그치? 음. 그래서 요만팍 이렇게 되었잖아. 왜? 이 말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어떤 심리일까요? 이런 심리일까요? 이거는 답이 아니라. 그쪽팔 그래서 요새가 유튜브 와가지고 또 쪽팔 할 건데. 이 영감이 아, 연예운을 어떻게 하고 연예대장해서고 유튜브 내서 다가 완전히 박살났지. 아니 그거 말고. 타로 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치게 되게 되면 그, 야, 이상해 돼버려. 점 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상해지, 변질됐뿐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응? 어? <웃음>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요게 사타가 그, 누구, 그, 그것을 완전히 맞았잖아, 요 말고. 심리학자 있잖아, 이제 대기 그 심리학그날에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점은 어떻게 하자? 점을 이야기하자. 이 점을 이렇게 적나? 응? 어? 원 그정지 않아그러니까아 그렇게 요렇게 요리 점인데 여기 네. 어떻게 아 까지 래 이랬다 저랬다미쳤다 네. 돌았다 이렇게 되는거야 <웃음> 그래서 이것이 이, 이렇게 점이딱되는 거야, 이래 진리가 되는 거야 네. 이랬다, 그래서 점을 치지 말했네요 이랬다, 아, 이랬다, 이랬다 저랬다 미쳤다 돌았다 이렇게된 거야 미쳤다. 어. 미쳤다. 그래서 이것을 서지 마란 거야, 이거. 이 점을 치면 안 되는 거야. 맞아, 뭐. 자기가 답을 다 갖고 있는데 왜너 점을 치는데? 자기가 다 이야기 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정리만 해줄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과학이라고 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문 하지 말아야죠. 요, 요, 요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음, 이랬다 저랬다 미쳤다 돌았다 이런 짓 하지 말아야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라는 거다. 과학은 어떻게? 답이 한개일 뿐이다. 논리성으로. 그죠? 그런데 이 논리를 설명을 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내가 타고 어떻게, 부산에서 KTX를 타고 가는데 나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야. 자, 우리는, 어? 어. 노선생이 가게 되면 많이 억설 하고 싶겠지? 그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잠을 자고 싶겠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종류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때는 종류가 다른 거야. 증명할 때는 종류가 다진 하은이 답은 한 개를 놓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과학과 철학의 차이는 뭘까? 과학과 철학이 돼 이거는 철학은 원래 답이 여러 개야 답이 여러 개다 이래도 맞다는 거다 산은 높다 그지 맞나요? 어, 뭐 상, 자기가 말하면 맞는 거야 살에는 나무가 많다. 살에는 바위도 많다. 살에 올라가니까 힘들다. 다 맞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논리에 맞는 답이라는 거다. 이렇게 이거는 과학이 안 돼. 그런데 직급은 어떻게 틀리도 맞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야. 맞는 말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 되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은 똑똑하다.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 똑똑하다. 아, 어? 생각하는. 응 갈대지만은 아주 위대한 동물이다 다 맞잖아 <웃음> 이것이 철학이야. 그런데 응그 어? 뭐고 엄력을 써야 된다. 어. 그래서 철기를 쓴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거는 철학도 아니다. 어디지? 이거 이거는 철학도 아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게 해가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저 달이 여기 있고 이? 지구가 해를 돈다. 이거는 맞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지구가 달을 돈다? 이렇게 하면 이거가 맞는 거가? 아무리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이건 답이 아니다 이말이 이거는 철학도 아니고 아니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철학은 맞는 말만 해야 돼. 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지구는 달을 돌고 아 지구는 해를 돌고 다른 지구를 돈다. 이거는 맞는 거야. 이? 맞지? 근데 그럼 맞지? 지구가 달이 달을 돈다. 그게 틀린단 말씀 아니에요? 지구가 달은 도는 게 아니지. 지구가 달을 돌면 안 되지. 태양을 어, 지구는 태양을 그렇지. 돌고, 달은 지구를 돌고, 그래지. 음. 달도 지구를 돈다. 아, 달도 해를 돈다. 이렇게 되면 맞아. 맞아. 그렇지, 맞잖아. 그럼 맞는데, 지구가 달을 돈다. 이렇게 말해보고 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생, 생용월일을 양, 음력으로 쓴다. 이랬다니, 그제? 그러면 저보부터 음력으로 써야지, 그제? 그럼 우리는 절기에 맞춰서 쓴다. 이거는 양력이다, 이 말이야. 양력인지, 음력인지 구별도 못하면 안 되겠지? 아직까지도 양력, 음력 쓰는 사람은, 아마 절기 처음이다 엄력 쓰는 사람 천지다, 아직까지. 그럼 그 17번은 영학하고 영리하다. 이건 과학적인, 이 논리, 이건 어떻게, 철학적인 거? 영리하다 쪽이 아니고. 네. 아까 서 양면했잖아. 영리. 어릴 때는 공부를 네. 하면 영리한, 영리한데. 맞습니다. 아니, 그 논리가 아. 철학적이냐, 아니면 과학적이냐, 이거죠. 아니지. 그거는, 그거는 17번이 그렇다는 거는, 그거는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다. 두 개가 틀리 있으니까. 자, 예를 들게 되면. 17번의 경우 어. 어떤 때는 영리, 영리하고 어. 어떤 때는 영악하다 이거는 맞는 거야 어. 영역, 어. 에이, 어떤 단서가 붙는 거야 아.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영악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리하다 어. 이렇게 답해야지 두 개가 있는데 이 사람을 영리하다 영악하다 하면 틀린 거야 음. 그는 철학이 안돼 음. 그건 철학이 안 된다는 거죠 철학적인 유념이 아니라는 거죠 답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쪽을 갖다가 두개 다, 이걸, 이거 50%. 자, 예를 들게 되면, 이게 이기 50%, 이게 이기 50%인데, 그러면 17번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렇게 답은 틀린 거야. 어떤 경우에는 이쪽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걸 배운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다. 꼭 지켜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수리사주를 타로카드를 하면서 통계를 덜 먹이지 마라. 예. 통계? 통계학을, 통계학을 들... 절대 덜 먹이지 마라. 통계를을 들... 네. 네. 네? 들... 네. 네. 아... 절대 덜 먹이지 아... 마라. 이거는 네. 바보 중에서도 상바보일 뿐이다. 아... 우리 수학적 논리는 한번자고요 네.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거다. 어? 확률은 이거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확률이라는 것은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인데 하나의 표본을 선정해서 이것이 치우치는 비중을 우리는 통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중, 엄청나게 많은데 한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한묶음으로 묶어 갖고 확률이다 그어는 이야기 자보자한사람을 한명을 여러분들이 100% 맞출 수 있나 100% 맞출 수 있나 아니 여기 온 사람 중에 막 있다고 치한 사람 100% 맞출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점치지 말아라. 100% 못 맞춘단 말이야. 100% 맞췄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천명이 있다. 천명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0%야. 확률적으로는 0%야. 0.000%야. 그럼 확률 갖고 따지면 여러분 절대 안 돼. 이게 말은 상담에 있어서는 확률이라는 말은 절대 이밖에도 낼수 없어. 근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하냐.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 이제부터는 타로도 마찬가지고 점을 치, 치야만이, 점을 치는 경우라고 생각해야만이 확률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인데 무슨 답이 있나? 없지? 점을 치지 말아야 그렇게 점을 치면 확률이 돼. 점 치는 확률. 그런데 그거는 똑같은 과제에 의해서만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확률이라는 것은 상담에 있어서 확률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이 아이라는 것이 데이터다 이 사람일 경우에 성격이라고 이 아이가 무한대라는 거죠아 아이가 성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확률 그 다음에 체질에 대해서 확률, 운명에 대해서 확률, 진로에 대해서 확률 이것이 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만개라고 하게 게되 되면 이, 100% 맞췄다 하더라도 만 분의 일밖에 안 돼. 확률이. 응, 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통계학적인 논리를 증개하지 마시다. 어... 절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우리까지 그러게 되면 이 학문이 과학이 안 돼. 어... 응, 과학이 안 돼. 어... 학수들 답은 우리는 한 개지만은, 어... 답은 한 개인데 설명하는 그거는 많은데, 어... 통계학을 절대로 들미기지 말라는건내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다가 우리가 망하는 거야. 통계를 따지다가, 천기인 타로카드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상한 뭐, 점재 비슷하게 될 뿐데, 너무 잘 맞으니까 점이라고 얘기할 뿐, 빤다 이거는 100% 다 맞는 거야. 얘기 되죠그 사람이 오게 되면 심리는 거의 100%라면 그짓말이고 아마 거의 다 맞춘다. 거의. 하 명도 이거 벗어면못 벗어난다는 거다. 그리고 상담 안 해줄 수 있고, 답을 안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음. 모든 것다한다자 명제는 우리는 설정을 해야 돼 명제 설정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갖고 타르 카드 돌리면 뭐해 타르 카드를 명제를 딱 설정해 놓고 타르 카드를 항상 돌리는 거 그렇게 명제 설정이 최고의 강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아까 저기 이랬다 저랬다 미쳤다 돌았다 이보면안 된다 이 말이야 나좀 살아보는 거야. 우리 자꾸 점을 요구하면. 그래서 점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 그냥 스포트야. 스포트. 지금 현실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최적안을 그사람들에 주는 거다. 그리고 최적 판단과 결정은 지가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는 단지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는 본격적으로 또천부경이 카드의 번호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진행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연산법을 풀어가는 방법. 그러면 이것을 풀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 3번 카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4번 카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5번 카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것이 엄청난 지금 로드가 또 걸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줄수 있는 분야는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가야 될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쓰겠습니다. 하늘